이제 날짜 옆에 바로 날짜의 월의 개수를 적으면 어, 여기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월 개수를 삽입을 해서 따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제뉴얼이 1월은 2022년 1월 1일을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해서 m3번을 적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1월에 개수를 세기 위해서 countif 함수를 썼는데 범위는 씌워서 필요한 범위까지 충분히 늘려서 쓰시면 됩니다. 처음에 조건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f4로 고정해주시고 콤마, 크거나 같다, 그리고 엔드 연산자를 적어주시고 C1셀, 그러니까 1월이 적혀있는 셀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콤마, 다시 B3부터 아래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F4로 고정하시고 이제 작거나 같다로 해주시고 엔드 연산자, 앤드 오브 먼스라고 해서 그 달의 마지막 날을 구할 수 있습니다. 2월달은 뭐 28일, 29일로 끝날 수 있고 또 30일, 31일로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끝날 자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함수가 end of month 함수입니다. 이제 가로 열고 끝날 자를 찾고 싶은 시작 날짜 그러니까 1월 1일을 넣어놨기 때문에 C1셀을 찍으면 되죠. 그 다음 콤마 0을 적으면 1월의 마지막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의 뜻은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은 날짜부터 1월의 마지막 날짜보다 작거나 같은 날짜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모두 세워주는 함수가 됩니다 이제 엔터를 치면 여기에서 1월은 하나 둘셋네 개가 있죠 그리고 이걸 옆으로 쭉 끌어주시면 해당하는 월이 모두 구해집니다. 여기에서 2월은 하나만 있고 여기에서 3월은 3개, 4개 여기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리고 6월은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6월을 하나 더 늘려주면 6월이 자동으로 4개로 세워지죠. 그리고 1월은 자동으로 3개로 수정됩니다. 그래서 해당 월의 개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이 이겁니다.